엄마지유 초기 유식 브로콜리 미음 만들기 오늘의 재료는 쌀가루 20g 브로콜리 15g 물 400ml 입니다 브로콜리 줄기에는 섬유소가 많아서 아기가 소화하기 힘드니까 줄기는 버려주세요 만약 브로콜리 향 때문에 잘 안먹는다면 브로콜리 양을 좀 줄여도 괜찮아요. 브로콜리는 꽃송이만 잘라서 뚜껑이 있는 통에 넣고 베이킹소다 또는 식초 2스푼을 뿌려주세요. 브로콜리가 잠기도록 물을 부은 다음 뚜껑을 닫고 살살 흔드세요. 브로콜리를 꺼내서 흐르는 물에 깨끗이 헹구세요. 손질한 브로콜리를 끓는 물에 살짝 데치고 채에 받쳐서 물기를 빼세요. 찬물 200ml와 쌀가루 20g을 넣고 풀어주세요. 브로콜리와 물 200ml를 믹서에 넣고 갈아주세요. 냄비에 쏟은 뒤 센 불에서 저어가며 끓이다가 끓기 시작하면 약한 불로 줄이세요. 찰기가 생기고 미음이 투명해지면 불을 끄세요. 알맞게 식으면 체에 걸러주세요. 한끼 먹을 분량만큼 나눠 담고 바로 냉장보관하세요. 그럼 완성입니다.